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최근 농협은행 그리고 농협중앙회의 대출 중단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이 금융시장의 의외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도 중단하겠다. 그리고 분양아파트의 중도금 대출과 관련되는 집단대출도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신용대출을 제외하고 나면 개인자금 대출의 모든 것을 막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선 돈이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시중은행들에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대출 가수요 그러니까 이 은행도 막힐 수 있으므로 미리 대출을 받아 놓겠다 돈 사재기 그 같은 수요도 크게 일어나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가 버블 붕괴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주식시장이 터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출시장이 터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일이야, 이야 그리고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의외로 총승 한방에서부터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법을 붕괴 이런 것들은 의외로 내관이 엉뚱한 곳에서 터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돈이 씨가 마른다, 농협은행 또 농협중앙회에서 촉발된 대출 중단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등등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자 우선 몇 가지 팩트 한번 정리해 볼까요. 농협중앙회가 최근 신규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구체적으로 8월 20일 날 농협은행에서는 신규 집단대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는 농협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출관리계획안과 미흡하다 또 구체성이 결여되었다. 추가 대책을 내놔라 했기 때문에 최근 농협중앙회가 신규 전세자금 대출도 중단하겠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도 중단하겠다 선언하기에 이르는 거죠. 자 그림에서 보면 6대은행 농협을 포함해서 6대은행 가계대출 현황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농협은행인데 이미 금융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대출 가이드라인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다른 은행들 보면, 왼쪽에 다른 그림들을 보면 기준선 이하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유일하게 농협만 기준선 이하로 내려와 있는 그림을 볼수 있습니다. 농협은행 7월 말 기준, 지난 7월 말 기준 가계 대출 증가율은요, 전년 동기 대비 7.1%라고 하는데 이것은 금융당국의 목표 관리 5에서 6%를 훨씬 초과한 수치입니다. 다른 은행들 한번 볼까요? 하나은행은 4.4% 목표치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고, 우리은행 2.9%, 국민은행 2.6%, 신한은행 2.2%입니다. 자, 그렇다면 농업은 왜 이처럼 다른 시중은행과 달리 대출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속도 위반을 했을까요? 저는 농협은 상당히 억울하다, 억울한 희생양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일반 시중 은행들의 점포는 알다시피 수도권,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은 요 비수도권, 지방에 있는 심지어 시골에 있는 영업점 비중이 전체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이 대출을 안 해주면 대출을 할수 있는 은행이 아예 한 곳도 없는 지역이 아주 많다 이 뜻입니다. 실제로 지방건설사들이 지방에 짓는 아파트들 신규 분양, 중도금 집단 대출도 농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수도권 영업점 비중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해 농협의 대출 증가율의 40%도 집단대출 그것도 비수도권 점포 집단대출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농협은 상당히 서민에게 다른 시중은행들에 비하면 훨씬 이로운 은행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또한 요 7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은행권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농협은행이 1등이었습니다. 은행권 지역재투자평가라는 게 뭐냐면요 지역에서 예금을 받은 은행들이 해당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서 얼마만큼 투자했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에 점포가 얼마나 많은지 또 지역에 있는 기업과 가게에 얼마나 대출을 많이 했는지 등이 기준인데 그 기준으로 보면 농협은행은 단연 1등을 차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협은행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다른 시중은행들보다 훨씬 지역민들의 편의를 금융 편의를 많이 제공했다. 그런데 지금은 금융계의 미운 오리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희생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한 요 농협은행은 이미 민영화되어 있지만 포스코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보다 훨씬 관제화되어 있는 그과정이 많습니다. 정부 말을 잘 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희생양이 되어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농협 쪽에서 이렇게 대출을 중단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은행들도 대출을 중단하는 것 아니냐 지금부터라도 대출을 좀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술렁거림이 많죠.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최근 대응 시중은행을 포함하면 대다수 금융회사들이 아직도 가계 대출 여유가 많다라고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7월 말 기준 하나은행 4.4, 우리은행 2.9, 신한은행 2.2, 국민은행 2.6%로 아직도 금융당국에서 정하고 있는 대출 가이드라인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여유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 심리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이 터지면 도미노처럼 계속 터질 것 같은 심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돈 사재기, 돈이 당장 필요 없는데 대출을 미리 받아두어야겠다라고 하는 가수요가 실제 시중은행들이 많습니다. 즉 대출 절벽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대출 가수요 폭발 조짐을 보이고 특히 직장인들과 같은 개인 대출 문의가 각 점포마다 폭증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언론 기사에 나온 시중은행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미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상담 고객들로 오전 내내 북새통을 이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농협은행 그리고 농협중앙회의 대출 중단 자 이런 일이 꼭 이래야만 할까요? 대출 중단 정말 간단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심각하긴 합니다. 이 표를 보십시오. 가계부채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문제다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최근 코로나 등등으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가계 신용 잔액 추이가 이미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1800조를 초과했습니다. 1800조. 계속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거죠. 이 같은 가계부채, 엄청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굉장한 위험, 내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MRO라고 하는 아세안 플러스 3국의 거시경제조사기구인데요. 이 AMRO가 2021년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3.9%로 전망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3.9%로 전망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국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인 4.2%보다 낮다라는 것 그리고 지난달 코로나 재확산 이전에 이렇게 발표했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 후퇴까지 감안하면 실제 경제성장률은 AMRO에서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이것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것 AMRO가 이처럼 한국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보다 낮은 전망치를 제시한 핵심 이유는 바로 한국 경제 성장의 위험요인이 가계 부채 관련 불확실성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대부분 대출이 많았죠. 한국 정부가 가계 대출을, 대출 관리를 어떻게 잘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발등의 불입니다. 그 결과 농협은행 농협중앙회의 대출 중단 사태가 벌어졌고, 대출 가수요까지 벌어지면서 이제 돈이 씨가 마르는 현상으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자, 대출금지, 그리고 한도 축소, 또 기준금리 인상 만지작거리고 있죠. 자, 기준금리 인상이 되면 대출금리도 지금도 올랐는데 더 오르겠죠. 또 우대금리 같은 것들도 하향 조정이 되고, 그리고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가대출 수요, 즉돈 사재기 등이 합쳐지면 돈이 씨가 마르는 현상,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없나요? 저는 IMF가 생각납니다. IMF였을 때 돈이 정말 귀했죠. 그때 현금, 특히 달러를 가진 분들은 엄청난 돈을 불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같은 현상이 만약에 잘못 관리되면 제2의 IMF가 초래될 수 있는 거죠. 뇌관이 엉뚱한 곳에서 터지면서, 즉 현금이 귀하다 제2의 IMF 국가부도 사태가 벌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현상, 그때 IMF 때 나타났던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즉 현금이 귀하다 현금이 기하고 돈이 씨가 마르면 없는 사람만 사실 죽어납니다.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한다. 또 집단 대출도 중단한다. 주택담보대출도 중단한다. 어떤 사람이 죽어납니까? 돈 없는 사람이 죽어나고 기회는 돈 있는 사람에게 더 기회는 커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IMF 때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그런데요 엎친 데 덮친다더니 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글로벌 경제 전망 기관들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을 줄줄이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영향도 크죠.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가계부채의 엄청난 폭등 이것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출을 중단하면 특히 전세자금 대출까지 중단하면 돈 없는 서민들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가 왜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정부가 잘한다는 뜻은 아니죠. 집값 엄청 올려놓고 그것만 해도 서민들이 헉헉거리는데 이제는 대출까지 막아버리니까 없는 사람 더욱 주근하게 생긴 건데 그나마 경제가 계속 좋아진다면 숨통은 조금 터일 수 있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앞으로의 경제 전망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골드만삭스는 원래 4.5%를 예상했다가 4.1% 그리고 바클레이저는 원래 4.1%를 예상했다가 4.0% 캐피털 이코나믹스는 원래 5.0%를 예상했다가 4.3%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유동성 축소, 이 유동성 축소는 뭐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든지 또는 미국발 테이퍼링, 시중자금 해소 이런 등등도 유동성 축소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서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대출 중단입니다. 대출 중단이라는 것은 디집브 이야기하면 대출을 회수하는 것과 같은 거죠. 또 이자 부담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서민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이것이 경기 침체하고 맞닥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던 사례들이 많은데 그 같은 걱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절대 지켜야 할 수칙 세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B2 금지, 빚내어서 투자하는 것 금지. 특히 부동산입니다. 예컨대 가계 대출 증가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도 부동산 관련 대출이죠. 그래서 B2를 금지하시고 특히 부동산을 빚을 내어서 대출받아서 사겠다. 이것 또한 매우 조심하셔야겠다. 두 번째는 요 현금이나 또는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만기가 있는 자산보다는 만기가 없는 자산 이런 등등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달러 자산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IMF를 생각하면 달러도 굉장히 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 또는 언제든 현금화 가능 자산이라고 하면 언뜻 은행 예적금을 떠올릴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해당되지만 너무 목돈이 크면 또한 이 같은 상황들이 잘 관리된다고 라 생각하면 은행 예적금에 너무 많은 목돈이 담겨있으면 상당히 답답해지는 측면도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목돈 가운데 일부는 원금 보존 추구형, 원금을 보존하는 상품, 이른바 중수익, 중위험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품들에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목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농협은행 그리고 농협중앙회의 대출 중단으로 촉발되고 있는 돈이 씨가 마르는 현상 이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내간이 엉뚱한 곳에서 터질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 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도 돈 파는 가게는 조금이라도 돈 되는 유익한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전화 025360 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창 이용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